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주에 카오스 모바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2월 5일자로 새로운 연대기 스토리의 설명과 캐릭터 레퍼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그전에 사전 예약에 추가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구글 기프트카드 1명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 사전예약은 더보기란과 댓글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저번 영상 레오닉에 이어서 레퍼드의 캐릭터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인게임 모습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캐릭터의 정보만 보자면 암흑의 힘을 본능적으로 체득하여 뛰어난 암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심판의 손에 내재된 피의 힘으로 자신과 아군을 보호한다라고 주요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암살자 컨셉인데 아군까지 보호할 수 있는 멀티타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게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이 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어, 활쏠때 옆에를 만나버리겠네또 아, 뭐랄까 뭐랄까 뭐, 매력적이다 <웃음> 과묵한 모습 속에 가려진 래퍼드의 진짜 이야기 그 진실을 밝힐 난세의 영웅 바로 당신입니다. 카오스 모바일 지금 사전약 예 연대기 2편도 나왔는데 본격적인 역병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이름하여 불사군단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는 곧 뉴리아 대륙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불사군단에 맞서게 되는 신성연합이 탄생합니다. 엘프 그 당신들 말이야 어, 죄 없는 사싹딱 홀로 보내고 아, 그럼 어떻게해요얘 아니 아, 빈정사항은 아니고요 말이 좀 나와가지고 아니 니네가 역병 이후 엘프에게 복수를 다짐한 세력인 불사군단과 아이고야. 이를 막고자 하는 신성연합이 주 대결 구도로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저번 이야기에 나온 레오닉이 이 불사군단의 군단장 정도 들려나요 그리고 중요한 인게임 그래픽을 볼수 있는 필드전쟁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화로운 뉴리아 대륙의 전라니 감입다 전염병이 대륙을 잠식해 나가고 평을 막기 위해 환자들에게 행한 극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분열을 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은더큰무사고가우스 무대인 리아 대륙을 여러분께 소개합다 인간의 왕국 라미 수도 렌트로프 성 인근 초원이며 이제 막 여행을 떠나는 강림자들에게 좋은 장소입니다 아 생각보다 아귀장이한 몬터들이네요 고블린과 롤들이 기승을 부리고 호시탐탐 도시를 노리고 있으며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마 분쇄자 피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르바쉬입니다 악신 나데스의 힘으로 뒤틀린 괴물들이 서식하는 이곳은 지능을 얻은 개구리 괴물인 포글렛 일족이 장악했으며 이들이 신으로 모시는 코와 큰 콜롤 다리를 마비시켜 움직이지 못하는 적을 천천히 포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아 근데 이왜 보스들은 이미지로만 보여주는거야 사막, 거야. 사막 초입. 여기 힐드에 딱 멋있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찬란했던 고대 왕국의 흔적만 남은 이것은 이제 그들의 고대 병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죠 이들의 우두머리 고대의 수호자 버니브 악의 힘으로 타락해 모험가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카단입니다 폐왕 벨제비트가 지배하는 이 사막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하죠 각종 괴물들이 서식하는 이곳은 현재 악마 데카라비아가 벨제비트의 명을 받고 지키고 있죠 뉴리아 대륙으로 오십시오.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16개의 지역과 256종의 몬스터들 10개의 던전과 21종의 보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싸울 대륙의 영웅들이 아 여기 있음. 마지막에 떡밥이 있네요. 전편에 궁수, 기사, 법사 클래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플레이어들의 선택지고 용병처럼 혹시 카오스 캐릭터들을 영입하는 시스템이 않나 싶은데 워낙 정보가 없다보니 추측만 할수 있네요. 그리고 원스토어에 사전예약이 떴습니다. 근데 기간이 적혀있어요. 3월 10일까지라고 나왔네요. 이걸 봐서는 3월 11일날 오픈하는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우스 모바일 사전예약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